코리아 넘버 원 유튜버 채널. 웰컴투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2021년 카페 창업과 베이커리 페어를 하고 있는 박남회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고향 일산 킨텍스이며 10월 중순경에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서.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박람회장에는 커피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커피 머신 커피 로스팅 기계 등등 잔까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데이커리도 구경하실 수 있고 시험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쭉 2021년 고향 일산 킨텍스에서 이루어졌던 카페 베이크리페어를 구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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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약간 변행되고 변행되고 기존 행 스타일에 근데 많이 안 바뀐 거라 임파트 베제라 코리아 여기는 좀 굉장히 깊네 <웃음> 묵직하고 <웃음> 셀프 커피 머신 아니, 캔슬링 짠. 아, 진 아, 밀크티 네. 우유랑 펄 같은 거랑 같이 있는 이거 바꾸도 한번 찍고 들어가실게요 자, 음, 이거 들어가세요 네 괜찮네 마리티오스프라우 마리티오스프라우 괜찮네 네. 게스트바드 예, 예. 부드러운 음. 거로 하나, 부드러운 하나. 하나 조금만 주세요 네. 네. 계속 사실은 마시고 뭐 당겨가지고 뭐 카드 읽으시면서 커피 즐기시면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랜드컵, 랜드컵, 랜드컵. 아, 브랜드 커피 브랜드 커피 원두 이거 복는 건가요? 네, 그, 예. 원두 로스팅 기계 네, 로스팅 아. 이게 1kg 짜리예요? 네 이게 아. 뭐 작은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고 100g부터 아, 그래? 1kg까지 가는 게 정기로 정기로 하냐고요? 가스로 하면 아무래도 여기 뒤에 막그 사이클론이나 이런 배관 같은 것도 설치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그거 따로 없이 아. 이런 식으로 그 전선만 꽂으면 되거든요. 이게 220v 전선만 꽂아 아, 그런 거에 좀 간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옛날부터 나왔던 거게 아니면 최근에 나온 거? 어, 나온 거는 한 3년 전에 출시됐는데요 KC 정품 인증 마크를 한국에서 아 얻어가지고. 아, 그래요? 잠깐만요. 퍼뜨려. 너무 많았어 여기 종류가 많네 여기 종류가 많네 베라 베라 베라 아울렛이라고 되어있는데 글쎄 베라커피 베라커피 약간 저렴해 400 500 일어나니까 앞으로 돼. 이렇게 만도 돼. 뭐상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 자원숙이에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거, 거. 아, 커피가 아니고. 아. 평생 세팅값으로도 넣으실 수 있고 수동으로 물, 물 위치? 네, 넣으시면 그끌 수도 있어 세팅값은 원하는 대로 그 네. 아이스컵에 맞게 세팅하실 수 있어요 물 온도도 조절이거든요 높이, 높이라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네. 시원한 물, 따뜻한 물? 네탈라풀라네 네. 포르프칼 네. 에그타르